안녕하세요. 미지 비티의 미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웨이크메이크 신상 벨벳 파우더 립 총 8컬러 중웜톤에 추천해드릴 컬러 3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컬러는 6호 카머 핑크 컬러인데요. 제품의 제형을 미리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나는 파우더리한 보송한 느낌의 패키지예요. 어플리케이터는 일반적인 사선 모양의 어플리케이터로 되어 있고요. 향은 바닐라와 코코넛 향이 은은하게 퍼져서 따뜻해지는 느낌의 향이에요. 제형 자체는 일반적인 벨벳의 느낌 제형보다는 좀더 파우더리한 제형으로 살짝 뭉치면서 묵직한 느낌이 있지만 파우더의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술 주름 안쪽까지 밀착되면서 지속력도 좋았습니다. 카모 핑크는 웜톤에 잘 어울리는 컬러이고요. 사실 이 컬러는 격쿨분들도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카모 핑크는 살짝 흰기가 들어간 핑크의 느낌이고요 채도 높은 핫핑크 컬러는 아닌데 채도가 또 낮은 핑크의 컬러감도 아닌 딱 적당한 채도감의 핑크 컬러예요 착색감은 따로 없었습니다 입술에 살짝 올려 컬러를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흰기 가득한 핑크 컬러로 표현이 되고요 원쿨 상관없이 핑크를 선호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손으로 쓱 밀어보면 보송보송하면서 보들보들한 파우더리한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컬러감이 연출이 되고 손으로 쓱 밀어도 내추럴하게 컬러감이 표현이 돼요 한번더 덧바르면 벨벳 파우더 립 자체가 컬러발색이 고발색이라서 한 번만 덧발라도 예쁘게 발색이 돼요 제형 자체가 덧발라도 입술만 동동 떠 보이는 게 아닌 자연스럽게 컬러감이 연출되는 게 장점과 특징인 것 같아요. 컬러감도 보시면 적정선의 채도감으로 웨어러블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핑크 컬러감으로 웜쿨 모두 찰떡으로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저는 치크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피부 메이크업 위에 올려도 밀리지 않고 보송하게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치크 컬러 표현이 되고 붉은감의 핑크가 아닌 흰기 있는 핑크라서 치크 컬러감도 너무 예쁘게 표현이 돼서 치크로도 사용해도 좋더라고요.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컬러는 7호 누디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 컬러는 진짜 구하기가 너무 너무 어려웠던 컬러이고요. 그만큼 인기도 많지만 웨어러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이겠죠? 누디 브라운 컬러는 흰기 있는 브릭 브라운 컬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흰기가 많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브라운 컬러도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적당한 누디한 브릭 브라운이에요 착색감은 따로 없었습니다 입술 위에 살짝 올려 컬러를 보면 은은한 살구빛 립 컬러를 연출해서 웜쿨 상관없는 립 베이스로도 사용해도 좋은 컬러이고요 더구나 내추럴한 누디 컬러 연출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컬러입니다. 한번더 덧발랐을 때는 누디한 감성의 브릿 브라운 컬러감이 확 느껴지는데요. 가을 원분들에게 찰떡인 컬러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가 이 7호 루디, 누디 브라운 컬러를 보면서 느낀 건데 아 어디서 누디 브라운 컬러가 엄청... 자주 본 컬러의 느낌인 거예요. 어? 어디서 많이 본 컬러인데? 어디서 많이 봤지? 어디서 많이 봤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웨이크메이크의 루즈건 제로의 빅버스 컬러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컬러랑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서 같이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벨벳 파우더립이고 7호 이게 루즈건 제로 이게 빅보스고 요게 7호 거든요 누디브라운 빅보스 컬러가 브라운 컬러가 조금 더 들어간 칠리브라운 컬러가 살짝 더 들어간 느낌이 많이 나는데 요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정말 언뜻 보면 거의 비슷한 컬러의 느낌이라고 들 정도로 정말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요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컬러는 8호의 비포 칠리 컬러인데요 브릭 브라운 컬러의 채도 낮은 레드의 컬러가 한 방울 정도 들어간 듯한 칠리한 브라운 컬러예요 입술에 살짝 올려보면 말린 장미를 연상시키는 듯한 컬러로 연출이 되고 역시나 흰기가 들어간 컬러감도 보이면서 파우더리한 제형으로 자연스럽게 연출돼서 내 입술처럼 묻어나오는 컬러로 보여지는 게 특징입니다. 한번더 덧바르면 칠리한 감성 그대로 담아낸 듯한 칠리 브릭 로즈의 컬러를 볼수 있고요. 발색 자체가 또렷하지만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컬러예요. 더구나 가을 웜톤 분들이 바르시면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거지만 기존에 많이 나와있던 벨벳 제형의 보송한 느낌보다는 파우더리한 느낌이 좀더 많이 나는 보송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파우더리한 느낌이 많이 나다 보니까 바를 때 살짝 뭉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만 약간 이 파우더리한 느낌 때문에 바르고 나서는 좀더 컬러 표현이 동떨어지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아 그래서 제형을 이렇게 파우더리한 느낌을 많이 살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 웨이크메이크의 신상 벨벳 파우더 립 제체가 입술에 올렸을 때 살짝 두꺼운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너무 답답하지 않은 그런 두께감이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좀 사용해본 결과 지속력은 되게 좋았어요. 아무래도 발색도 좋고 파우더리한 느낌 때문에 입술에 밀착력이 탁 올려지면서 좀더 지속력이 오래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웨이크메이크의 신상 벨벳 파우더 립의 웜톤 추천 컬러를 리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지 비티였습니다 안녕!